이 싱싱해 죽었는데 싱싱해? 응 어저께까지 사줬 때잖아 예 어... 안녕하세요 쭈꾸미 오늘 쭈꾸미 볶음밥을 할 거예요 덮밥 쭈꾸미 덮밥 그래서 이거를 베떼기를 홀딱 까가지고 이런 것만 띄고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 내장이지 이거는 이건 내장이야 이거나, 이거는 먹어도 된이 먹물 먹물 이게 어... 터진 먹물이야 그리 여기는 이빨은 이렇게 꽁 꼭 누르면 입이 쏙 나와 싱싱해서 잘 안나오네 눈은 놔둬도 돼 자를까? 응? 그때 배 갈라 그래 그래서 알이 이거 안 찼어 하나 안 찼어 비길비글해 알이 얘가 제일 크네 그래도 응? 이게, 얘가 제일 <웃음> 이게 조금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손이 막새카매져버렸네 이거 만지니까 아 됐어 다 했다 소금을 좀 넣고 조물조물 먹기 좋게 썰면 돼 먹기 좋게 크기로 양파하고 야채, 홍고추, 청양고추, 당근, 파 이거는 포고버 저기 저기 느타리 버섯 좀 넣을 거고 양파부터 썰어볼게요. 네, 당근. 이것만 내야 되겠다. 이 파를 좀 넣어야 돼. 이렇게 간장 세 스푼, 맛술 세 개, 물엿 이게 올리고당이에요 두 스푼, 두 큰술 굴 소스. 고추장 크게 하나, 설탕, 고춧가루 3개 정도, 마늘 하나, 생강 반, 후추 약간, 식용유 좀한 바퀴 두르고 순서대로 양파, 다진 볶고, 당근, 표고버섯, 야채가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쭈꾸미야 바로 이렇게 국물 좀 생기라고 아 쭈꾸미 어, 그 덮밥을 할 거니까 국물 생기라고 쭈꾸미 그냥 넣는 거예요. 국물을 없이 하려면은 약간 뒤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살짝만 뒤쳐줘야 돼요 쭈꾸미는 그만 볶아도 돼. 맛좀 볼게 좀 집게 먹어찌 집게도 먹어 나는 그냥 집게도 먹어봐 딱 됐지? 음, 응 됐네 응. 달지 않고 난그거 음. 싫어하니까 <웃음> 다리가 진짜 커. 그래 커 이게 덮밥이에요 덮밥 밥하고 비벼 먹는 덮밥 조금은 많다 이 정도면 돼 깨를 살살 살살 뿌려주고 음, 쭈꾸미 볶음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밥하고 그 덮밥으로 먹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찬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담아봤네요 예,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음. 아, 이거 다, 다끈다 다 하고 보니까요. 참기름을 또 빼먹었네요. 참기름은 넣어주세요.